안녕하세요. 멸치대장 이정원입니다. 많은 분들이 벌크업을 하려고 중량 스쿼트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골반이 비대칭이거나 틀어져 있으면 오히려 비대칭이 훨씬 더 심해질 수 있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왼쪽 골반이 가동 범위가 잘안 돼요. 그리고 오른쪽이 잘 돼요. 중량을 치잖아요? 그러면 잘 되는 쪽으로 확 쏠릴 수밖에 없어요. 잘 되는 쪽이 한꺼번에 무게가 확 쏠리다 보니까 배가 터진단 말이에요. 한 사람이 일을 잘한다고 해서 업무를 그렇게 짠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과부하가 되면 지치겠죠. 그래서 업무가 과부하되지 않도록 안 되는 쪽을 되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예요. 이 해운근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왼쪽 골반의 가동 범위가 떨어져요. 그래서 오른쪽에 좀 자주 뭉쳐가지고 왼쪽에 견갑골이 좀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이해가 필요하신 분들은 그 제가 올려놓은 다른 영상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왼쪽 고관절에 대해서 가동 범위에 대한 그런 스트레칭을 해줄 거고요. 그리고 한쪽 과부하가 걸린 쪽에는 이제 엉덩이나 뭐 햄스트링, 그요방형근 이런 데가 뭉쳐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푸는 스트레칭을 해줄 겁니다. 가보시죠. 자, 축이 고정이 돼 있어야 돼요. 이 거리를 딱 벌린 상태. 와이퍼처럼 왔다 갔다 한번 해보세요. 그대로 왔다 갔다. 최대한 몸축은 그대로. 골반 스트레칭이라고 해서 무조건 스트레칭 하는 것보다는 찾아야 돼요. 내가 어디가 잘안 되는 거. 왼쪽이 더 빡빡하고. 오케이. 그러면 은그 빡빡한 쪽을 누워가지고 자, 그렇지. 이렇게 딱한 다음에 다리를 꾹 눌러주는 거죠. 네, 그리고 이 왼손으로 여기 골반을 더꽉 눌러주세요. 꾹 눌러주세요. 네. 눌러주면 여기 더 늘어날 거예요. 그대로 15초, 15초. 재기차기 자세도 잘 돼야 되는데, 반대로 차는 것도 잘 돼야 되는 거죠. 이게 지금 반대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 자, 이번에는 왼쪽이 조금 안 좋으니까, 왼쪽 다리를 이렇게 뒤로 넘겨보세요. 조금만 더 넘겨봐요. 그렇지. 이렇게. 그대로. 자. 이 엉덩이가 딱 고정이 된 채로, 얘를 이렇게 들어볼 거예요. 셋. 응. 음, 넷. 일곱. 엉덩이를 더 붙여야 돼요. 더 밀면서 여기를 붙여야 돼요. 응. 그렇지. 더 붙이면서. 응. 그렇지. 그렇지. 최대한 붙이면서 가야 돼요. 응.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응. 3, 2, 최대한 붙이면서. 오케이. 그만. 음, 응. 맞아요. 오케이. 이렇게 몸은 정면으로 보고 있고 이거를 넘기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이게 엉덩이가 안 붙는다면 왼쪽 손으로 이렇게 세워주고 몸을 하나 더둘 그렇지 더셋넷넷 넷, 다섯 그 다음에 요거를 한번 해볼게요 이게 스쿼트 할때 진짜 꼭 필요한 스트레칭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넘겨볼게요 음, 쫙 넘겨보시고 시선 딱 시선 정면 그 상태에서 약간 대각선으로 쭉 숙여볼게요 응 음, 그치 그치 그치 그치 주의점 할 여기 세워져야 돼 여기가 이렇게 딱 세워지고 응딱 세워지고 그렇지 그래요쭉안돼안돼안돼 안 돼, 안 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세워져야 돼 그치 그치 그치 그치 음자 너무 세게 할 필요 없어요 자 천천히 릴렉스 하면서 10 9 허리 피고 허리 피고8 2 오케이 자 반대로 발이 눕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숙여볼게 세워야 돼 오케이 그치 약간 좀더 정면 정면 네, 여기 세월, 세월. 그치 자 10초 10굿 오케이 됐어요 누우셔가지고 이 팔을 이렇게 쭉 뻗어 주시고 이 상태에서 왼쪽을 이렇게 쭉 넘겨 볼게요 응. 이때 여기 왼쪽 등이 붙어야 돼요 등이 딱 붙은 상태에서 그대로 꾹 눌러봐요 그렇지, 오케이 더. 등이 딱 붙고 그 상태에서 그대로 이거 눌러, 이거 눌러봐요. 이건 뻗어주고. 이렇게이 상태에서 이렇게쭉 늘려야 돼요, 이렇게. 그치, 그치. 최대한. 반대쪽. 이게 약간 요렇게. 이 각이 만들어지게. 늘어나요? 네. 거기 땡기죠? 너무 땡기면은, 오른손으로 엉덩이를 툭툭 쳐보세요. 망치 치듯이. 그치, 그치. 아픈 부위에. 그걸 좀 깨줘야 되거든요. 됐어요. 어디가 더 뭉쳤었어요? 오른쪽이 더 아팠죠? 아, 오케이.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 상태에서 해놓고 왼쪽에 껍질 끼고 그대로 쭉 들어 볼게요 오른쪽 늘어나죠 네. 늘려 볼게요 아까 오른쪽 그 여기 바깥쪽 엉덩이가 땡겼죠 그 엉덩이를 푸는 거예요 이렇게 밀어주면 더 땡기기도 하거든요 발목 여기 잡아 보세요 그렇지 그리고 무릎을 밀어 봐요 무릎을 밀면서 발목을 땡기면서 보세요 음. 이왼 다리는 이렇게 땡기는 힘 유지 쫙 늘리는 거 오른쪽 엉덩이를 위해서 여기서 딱몸 정면 그 상태에서 앞으로 나오고 그렇지 그 상태에서 골반 딱 정면을 향해서 이 뒤꿈치를 약간 앞으로 밀어줘요 그렇지 밀어준 상태에서 그대로 쭉 늘려줍니다 가슴을 딱 세워볼게요 그 상태에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네, 정면발, 정면발. 일직선이 돼야 돼요, 일직선. 한 15초 정도를 숨을 참지 말고 편안하게 숨을 쉬어주면서 너무 세게 할 필요도 없고 그냥 릴렉스한 상태에서 한 15초 정도. 오케이, 됐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장유근 스트레칭 할 건데 이렇 꼬리를 이렇게 내린 채로 보세요. 허리를 딱 손대로 쭉 밀어주세요. 쭉 시선 천장으로 쭉 밀어주세요. 음 맞아요 맞아요 그쪽에 오케이 반대로 해보실게요 앞으로 체중을 쏟아주면서 쭉 뒤로 넘겨주는 거예요 이렇게. 네. 앞으로 체중을 쏟아주면서 뒤로 쭉 넘겨주세요 시선 위로 그러좀 늘어날 거예요 오른쪽이 늘어나죠? 음자 그대로 10초 10 9발 여기 꼬리 내려주시고 이렇게 그렇지 2 오케이 됐어요 자 그럼 마무리로 사이드 스쿼트를 다시 해보는 거예요 <웃음> 조금 더 벌려서 할게요, 다리. 그렇지. 가볼게요. 시작. 발 뒤꿈치가 뜨지 않게. 응. 그렇지. 상체가 숙여지지 않게. 응. 그렇지.